저 역시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병원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구강외과, 성형외과, 대학병원 어느 병원에서 하는 건 중요하지 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수술을 누가 해주시냐, 어떤 원장님이 해주시냐 그 원장님을 보고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양학수술을 결정을 하고 예전에 7, 8년 전에 찾았던 병원들을 많이 찾아가 봤는데 물론 없어진 병원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원장님들이 바뀌셨어요. 원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방식을 얘기해주시는 병원도 있고 제가 원했던 기능적인 부분보다도 외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뭐 병원에서 권유도 많았고 그런 권유가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양학술로 인해서 기능을 바꾸고 싶었던 거지 외적인 부분을 바꾸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찾아온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서는 16년째 같은 자리에서 이진선장님이 직접 수술을 해준다는 점에서 더큰 믿음이 갖고 역시나 상담을 받으면서 이진선장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선수술 후 교정을 말씀을 하셨고 양악수술로 인해서 앞으로의 기능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주셨고 를 제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원장님과 교감이 잘 되었기 때문에 원장님을 믿고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